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네, 요새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 사이에서 꽤 핫한 소식이 있죠. 바로 스포티파이의 한국시장 진입입니다요 어, 근래 몇년 전부터 한 1, 년 됐을까요? 1, 2년 전부터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들어온다. 들어온다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는데 드디어 스포티파이가 공식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또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반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 이거 스포티파이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티파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또 가격대별로 어떤 차이가 다른 뭐 스트리밍 사이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스포티파이를 쭉 써오시던 분들께서 꼽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외 음원이 많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한 입으로 두말하면 좀 아픈 이야기죠. 예, 바로 스포티파이 자체가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외 음원 보유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강점으로 꼽는 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듣고 싶은데 계약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음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 스포티파이에 가면 은 이런 뭐 음원들 걱정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뮤직에서 뭐 혹은 유튜브에서 듣던 음악들을 뭐 지니뮤직에서 갖고 와서 들으려다 보면은 계약이 되지 않아서 재생할 수 없는 음원이라든지 검색이 되지 않는 음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포티파이를 얼마 전에 이제 사용을 해보기 시작하면서 어이 노래도 있네 어이 노래도 있네 하면서 좀 신나게 음악을 검색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레이리스트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어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기능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만든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스포티파이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해주는 플레이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종의 음악 추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켄드, 라우브와 같은 가수의 노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스포티파이에서 위켄드 혹은 나부와 비슷한 가수들의 노래라든지 비슷한 스타일의 음악을 소개를 해주겠는지이 가수를 선택한 사람들과 비슷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천을 해주는 것을 바로 홈 메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시스템인데요 데일리믹스 신곡 레이드, 새 위클리 추천곡, 에디터 추천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플레이리스트를 반영해줍니다 더불어 검색을 하고 노래를 듣기만 했을 뿐인데 관련된 노래들을 바로 이어서 틀어주는 라디오 기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듣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노래들은 따로 라이브러리에 추천해서 나중에 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알고리즘이나 에디터 추천으로 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만들어지는 플레이리스트이기 때문에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제가 어, 어떤 래퍼의 노래를 좋아한다 했었을 때. 그 래퍼의 앨범들을 위주로 추천해준다든지 을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 비슷한 스타일 만약에 이 래퍼가 뭔가 싱잉랩을 해요 그러면 은 동일한 싱잉랩을 하는 가수들의 노래라든지 뭐 같이 뭐 피처링을 했다든지 뭐 협업을 해서 만든 앨범이라든지 이런 유의 노래들을 쭉 추천해주기 을 때문에 신선하면서도 취향이 맞지만 다소 뻔하지 않은 이런 곡 목록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이어서 어, 요금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요금제는 아마 기존에 스포티파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장점으로 꼽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일단 넷플릭스와 같이 다인구독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뭐 혼자, 둘, 뭐 가족, 여섯 명뭐 이런 식으로 어, 다인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요금제를 혼자 내는 부담 없이 어, 나눠서 요금을 낼수 있어서 보다 좀 저렴하게 어, 이용을 할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무료이용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고를 일정 시간 청취를 하면 은 별도로 요금을 내지 않고도 음악 청취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을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점들만 제대로 한국 시장에 갖고만 온다면 아마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들과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이런 평가가 뒤집히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2월 1일날 어, 스포티파이가 출시된날 터졌습니다 어, 그중 첫번째로 살펴볼게 바로 무료이용제도의 삭제입니다 어, 한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 주어지는 7일간의 무료 서비스, 그리고 첫 구독을 했을 때 주어지는 3개월간의 무료 서비스 이두 가지 혜택만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스포티파이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내가 스포티파이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없었다라는 그런, 어, 배신감 때문에 기존에 해외 서비스,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하던 어, 구독을 고수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 조금, 약간 좀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꽤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 요금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좀 어 다소 비싸다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개인요금제는 1 9 0 0원 듀오 요금제는 16,900원인데요 어 기존에 해외에 있던 다인고독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상태고요 이두 요금제만 있는데 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 뭐 멜론이나 진이나, 뭐 벅스 뭐 이런 뮤직... 서비스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요금제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죠 게다가 이런 기존의 한국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이동통신사 요금 할인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어, 너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이돈 주고 이걸 내가 이걸 쓸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일단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당연히 한국 곡들은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너무 오래된, 저작권이 오래된, 뭐 계약이 안된 노래들을 제외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 최근 핫하게 핫 차트를 쓰고 있는 아유나 에픽하이와 같은 이런 그 인기 가수들의 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물론 에픽하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간 정정이 된모양이더라고요 어 기존에는 앨범도 검색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앨범은 추가되고 음악도 추가가 된 상태고 재생만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어, 조만간 뭔가 절차를 밟은 후에 뭐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단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렇지만 아이유의 음악이나 뭐 기존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던 음악들은 어, 여전히 어, 유통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검색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뭔가 이의관계가 있는거 아니냐 계약상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스포티파이에서 이걸 이용할 수 없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해외 스포티파이에서도 이용을 할수 없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해외 스포티파이 버전에서는 또 멀쩡하게 이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걸로 봐서는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뭐 계속해서 협상 중이다 뭐 이야기를 논의 중이다 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2의 애플뮤직이 되느냐 아니면 은또 새롭게 길을 개척을 해서 한국 시장에 정말 깃발을 다 꽂느냐에 갈림길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받야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상황과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 해외 음원을 많이 듣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음악 추천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사용하는 메리트가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구태어 스포티파이를 이용할 메리트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 사실 스포티파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이런 독주체제, 뭐 이런 차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가 와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고 어 약간 좀 이런 체제를 시스템을 깨면서 뭔가 원활하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랬는데 어, 그런 포지션 자체가 조금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스포티파이가 어, 한국 시장이 그렇게 소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해외 음원 시장에서 한국 가수들의 음원 파워라든지 영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국 시장이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보들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절차들을 계속해서 밟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지금 당장의 행보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충분히 어, 지금 스트리밍 시장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대주로서 아직 그 값어치와 <웃음> 기대치는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구독을 추천드리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독을 고민을 하고 계었던 분들이라면 일단 버튼에서 잠깐 손 떼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서비스 초기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제가 언제든지 피드백을 남겨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뚝바